플러스 이거 봐. 먹는 거야? 먹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플러스 같찮아 괜찮아요? 너, 너 이빨 괜찮아? 이거뭐 <웃음> 보드게임용 뭐 그거 아니야? 이거는 튀기는 거 같아. 맞아, 야. 이거 진짜 응? 절대 못맞어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웃음> 짜자하우 워스 청한 워스 펑기 워스 미러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먹는 위, 먹는 거 음식 위주로 갔잖아 근데 오늘 요번에는 조금 특이한 거한번 한국에는 없고 대만에만 있는 다섯 가지 물건 응. 물건인데 물건. 용도를 이제, 이제 이분들께서 제이 맞추실 겁니다 아, 아, 아. 어, 추측을 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음. 리얼 이 먼저 맞추라는 거잖아 어 먼저 아, 맞추, 맞추봐 맞추 생김새는 어, 이거 사마가 있고 아 이거 본드가 진짜 본드? 본드? <웃음> 이걸 본드로 붙이는 거? 어 본드 이거 그냥 툴툴 같은 거 아닌가? 이거 그막 문방구에서 옛날에 다, 다 빨대 같은 다 걸로 아그일에 본드, 본드 이렇게 네, 부는 거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서 이거 뭐, 뭐 개봉이 되는 거야? 어 해도 돼 혹시 약인가? 뭐뭐 뭐 바르는 걸 수도 있잖아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맛을 봐도 돼? 이거 뭐 어떻게 용도가? 막 그걸 알려줘도 되잖아 <웃음> <웃음> 용도은 이제 이분들께서 맞추실 겁니다 아, 어.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더 추워야 되잖아. 잠깐만. 이렇게 까만색 <웃음> 자, 이거로 손가락을 하나씩 깎아주세요. 왜, <웃음> 왜 이렇게 딱. 이거는 이거 깎아야 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어. 어린이용 치약이야. <웃음> 아, 아 그래서 요거를 짜가지고. 아기들이 그 칫솔 안 쓰니까 아기 소년 소 끼워서 해주는 거 있어요. 이 어, 그거 아, 이거 아. 한 번씩 지금 다 해봐. 그러면은 10초 정도 이렇게 어. 일하고 있으면은 어. 소, 그 소독이 돼. 아, 근데 네. 이거 물로 헹궈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기 치약은 먹어도 괜찮게 나와요. 많이 많이 해야 돼. 아, 아기 치약은 많이, 많이 쓰는 게 아닌데 우리들은 성인이니까 아. 상관이 없지이 이렇게 응. 하면 되잖아. 응. 이이이이로이아나파 끼다 한번한번더한번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음. 그 초콜릿 치고는 좀 달지가 않은데? 약간 불량식품 같은 사람인데? 동방에서 빠져요. 자! 진짜 그럴 수 있다. 이성이 너무 건강했어. 치약이야. 애기 때문에. 애기 치약은 먹어도 괜찮게 나와요. 애기 치약은 많이 쓰는 게 아닌데 우리는 성인이니까 상관이 없지. 첫 번째 해갖고. 다 먹는 거예요? 자. 예. 게 무엇일까요? 이게 장난감 같은데, 뭐 아이거 딱 있는. 아니 이거 딱, <웃음> 나무잖아. <웃음> <딱> 나무 <나무아나>? 아니야? <나무아나? 웃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내 봤을 때 파는 게 아니야. 내가 야, 네가 왜?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용도가 없는 어, 놓고도 어떻게 놓고, 놓고 놓고 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놓고 이게 장식품. 이게 하나만 있는 거야? 원래. 두 개가 세트? 아두 어, 개가 두 개가 세트야 하나로. 아 이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런 식으로 가지고 놓는 것도. 이거 진짜 모르겠네. <웃음> 이거. 이거는 빠벨. <웃음> 때 쓰는 짜오야 도교 신앙의 기초 아 어, 음 물건이야. 대만은 이제 그런 게다 나니까 음 절에 가서도 사용하고 가정집에도 뭐 거의 다 가지고 아 물건이야. 그러고 하나. 보니까 색깔을 또 약간 민간 신앙 이런 게좀아 이게 그냥 집에 있으면 뭐 어, 보기, 보기, 보기 들어온다, 보기 들어온다 이런 거야. 요거 이제 던져 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신빼 그래서 신이 허락을 한 거야. 오케이를 한 거야. 어, 그그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신이 허락을 안 하면 이렇게 하면은 못 빼. 못 빼. 못 빼가 아니다. 어못 빼. 이, 이게 안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은 촉 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답은 안 해주시고 그냥 웃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열더 기도 열심히. 아 그럼 그 아, 웃는 게좀 긍정적인 부분인가? 오 그거 뭐알수 그냥 그냥 없는 거야. 네, 어, 넌, 넌 좀... 야, 음. 야, 이건 진짜 못 맞추겠다. 아니 쉽지 않은데? 어. 근데 이게 발음거 맞죠? 이게 사실이에요? 방향 이런 거. 뭐 이런 거 뒤집는 어, 거, 거, 거. 거 어. 이것만. 세 번째 거. 이게 한세트크로러스 한 이거 봐. 근데 뭐 색깔별로 차이가 있나? 먹는 거야 먹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플러스 같찮은데 괜찮아요? 너, 너 이빨 괜찮아? 총이양초가 <웃음> <이거 초인가? 웃음> 양초 같긴 아,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응? 음? 떡을 말린 건가? 아니, 뭐, 보드게임용, 뭐, 그거 아니야? 알겠어. 아, 이것도 알겠다. 이것도 정치는 거네. 아! <웃음> 이거, 어. 진짜 뭐야? 이거, 가져온 물건이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 이거 <웃음> 그거네. 화단에흙 대신에. 허, 흙 대신에 이걸 뿌려놓 어, 위에다 그거? 데코로 아, 아 그런 아, 거. 아, 아, 거. 아, 장식. 밟으면 부서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고, 화분, 화분. 아, 화분, 물건대, 화분, 화분. 약간 알록달록 이쁘게. 어. 맞지? 정답한줄각한각을 음, 했지. <웃음> 이거 뭐야? 어, 이거는 튀기는 샤빙이라는 새우 과자야. 대만 결혼식 때 아, 대만 어, 결혼식 이거를 쌀고 뭐 위에다 이제 음식을 올려서 약간 장식용 아, 있지. 근데 아. 먹어도 돼. 새우맛. 새우만.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튀기면 이렇게 바뀐다는 어, 거. 어. 아, 근데 먹어봐봐. 하나, 하나씩. 절대 못 맞추겠다. 아, <웃음> 근데 이거 이거는 대만 쓰라마도 그렇지. 이거는 뭔지 아, 이거 못한 이거 튀겨봐야 알지. 이게 그래. 튀겠는데 진짜 이렇게 된다. 알새우찜 맛이다. 근데 음. 충격적인 거는 새우가 들어가지 않아 있어. 음. <웃음> 새우 향을 낸 거랑 뭐. 맛있다는데. 어 근데 많이 먹으면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색도 많이 먹어. 야 진짜 준비 많이 했다. 이거 진짜 음. 절대 못 먹는다. <웃음> 대만 사람들도 요건 많이 봤어. 요거는 진짜 보기 힘들어자 여기 네 번째 거. 네. 이거 뭐 뜯어도 돼? 아, 뜯어도 돼. 이거 쉽네. 이거 뭐, 뭐 장난감 이거 부는 거잖아. 이거 약은.. 약이야? 야, 마약은 아니지. <웃음> 아,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다야 이게 뭐 준비물이 없어? 이거 뭐 어떻게.. 빨리빨리 어, 빨.. 빨리. 빨리. 어, 잠깐만. 이거 조금 가른데 <웃음> 진짜로? 어, 어. 이거 진짜 뭐.. 이상한 거 아니죠? <웃음> 아, 이게 뭐지? 뭔데? 뭐마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윤거가 뭐지? 아니, 먹어도 돼? 그냥, 그냥, 먹어, 봐봐 아니, 먹어봐가 가루를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어? 아, 야, 야. <웃음> 맛이 약간 미숫가루 아. 같아. 이거 뭔지 알겠어. 이거 물 타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자기 부는 거네. 부는 거라고? 응. <웃음> 어. 먹지 말고? 불고 먹고, 저기, 뭐, 먹어. 아. 장난치면서 먹는, 이제. 아, 아니, 쉽지 않은데? 어. 이건 대만어로 밑데이. 그리고 중국어로 미엔차하고, 물론... 이거는 볶은 밀가루랑 설탕을 섞은 이제, 간식이야. 아, 아 간식? 아 물에 타서 먹는 거는 진짜 통으로 파는 게 있고, 걸쭉하게 생겼더라고, 사실 아 보니까. 요거는 아 그냥 이렇게 빨아서 먹는 거야. 근데 가루를 빨면은 빨자마자 <웃음> 기침 나올 것 같은데요? 나도, 나도 좀, 아니, 이거 좀, 뭐, 이거, 이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웃음> 해가지고. 기침 나올 것 같아요, 데 아, 맛있네. 근데 물보다 우유에 네. 타면 더 맛있을 것같다 확실히 미숫가루 약간 그 제품화된 그거 느낌이야 애들이 먹는 거라서 간이 세진 않네 아쉽지 않다 진짜 yeah. 나, 나도 거라... 이거 맨 처음 봤, 봤을 때 도저히 감이 안 왔어 약간 뭐 가져 하는건줄알았어데 나도 <웃음> 이렇게 부는 건줄 알았어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웃음> 찍어가지고 <웃음> 이게 다섯 번째? 어 여기 아,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원래 유리병에 담겨 오는 건데 배송에서 올때 위험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이주가 만들어줬어 아줌마가 어, 이렇게 <웃음> 쓰고 있네 <웃음> 아 근데 이거 이거 뭐술 같은데 아닌가? 야, 이 뚜껑이 술술 술, 뚜껑이야. 근데 이 뚜껑이 뭔가 이 본드 뚜껑 같이 생겼어. 얘들이 <웃음> 왜 이렇게 좀왜 이렇게 다타락했냐한 번도 안 했어. 뭐라이 뚜껑을 보니까 한 번에 따서 다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썼다가 좀 썼다가 잡고, 다시... 썼다가 고 하는 거고. 음. 아 이게 뭐지 아줌마? 왜? 근데 이거 <웃음> 약간 맛술 이런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봤을 때 세제 같은데 세제. 세제. 이 아줌마 아, 이거 꽃향기가 아, 아, 나는 괜찮은 술이아 꽃이라고 써 있어. 이거 세제 같은 거 같은데? 아. 어. 어? 잠깐만. 섬유 유연자는? 음. 마시는 거 요리는 아닌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아 이게.. 이거 수야, 빙이야? <웃음> 화성. <웃음> 다 애들이 한, 한 분에 약해가지고. 정말 뭐가 인간이 있어. 요거는? 화로세이. 요거를 또 끝내줘야 겠다까아뭐또 있어? 세트로? 아 이거. 이게 빙. 요 냄새 맡아. 빙? 아? 이거 섬유 유연자 아니야? 수유야 향수 한... 무슨... 네. 어르신들 쓰는 아, 아 내가 거의 근접했다 <웃음> 아 이게 아줌마가 무슨 향기를 뿌리는 거같아 아, 이... 그러니까 이 액체가 이런 이 냄새가 나는 거야 아이 냄새가 아, 여기다 붙여놨구나 냄새를 어이 안에 그 뭐냐 요거 이거 디퓨저 어, 헬라시아 네. 향기 해서어 이게 좋아요 이거 이제 화장실 냄새 제거할 때아 <웃음> 어, 방향제 방향제 옛날 사람들이 쓰는 그거고 아총재 까지도 이제 쓰고 있는 아 거의 근접했는데 <웃음> 네. <웃음> <웃음> 나는 처음에 괜찮은... 나 나는 맞췄을 때 음료수인 줄 알았어. 음 어. 아니, 음료수라 보기엔 뚜껑도 그렇고, 뭔가 음료수는 <웃음> 뚜껑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이런 뚜껑 이러니까, <웃음> 초코 이러니까 초코맛이라 <웃음> 그래. 아, 이거 아줌마에서 약간 어. 그 약간 가정 주방이나 이런 정으로 <웃음> 추리를 했네. 이게 원래 맞췄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맞추는 다섯 개 아이템이고. 근데 오늘 재밌었어. 이거 진짜 맞추기 아, 그래? 어렵네. 근데 오히려 보면 이게 조금 좀 비슷하잖아. 분위기. 너 이게 정신 거라, 거라 그래서 거. 이게 또 그런 분이잖아. 역할로 나눠. 배치를 잘 했는데 순서를. 아, 이것도 만, 뭔가 색감이 민소철이랑. 는 그냥 민소철 당했어. 이렇게. 아 재밌는 아,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았어? 재밌다 어, 이거. 다 이거. 다음 시간 너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저희 한번 2탄, 2탄? 준비해볼테니까 어 저희가 문제 이렇게 맞춰볼 만한 것들 이제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은 저희가 또준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안좋아요부 뭐? 니야너이 갑자기 나 원래 좋아요어좋아요 좋아요.